기력이 없어요, 근데. <웃음> 순이야. 다섯 살 순이 벌써 기력이 없으면 어떡해. 순이! <웃음> 순이! 나도 이 곡놀이 할래? 하잖아, 하잖아. <웃음> 시계, 시계. 기력이 없어요. 근데 <웃음> 순이야. 다섯살 순이 벌써 기력이 없으면 어여운 그러니까. 이렇게 밤새도록 비 맞고 돌아여운더니 피곤하지. 순이는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. 늘 자고, 먹고, 쉬고. 아유 진짜 너 떠들어도 새끼 그냥. 아휴 꾸질 꾸질해가지고. 멀리서 보니까 배가 더 불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야옹. 여기서 새끼 날라 그러는 야옹. 건지. 야옹! 야옹! 야옹, <웃음> 야옹! 뛰는 모습을 못 봤어요. 늘 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녔어요. 떠들어도 뭐이 새끼가? 아이고, 뭐 시끄러워? 너왜 뒤로 갔나? 어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웃긴데요? 얘? 음, 귀엽 웃기고, 귀엽고, 이쁘고, 사랑스럽고 어? 부드럽다 갑자기 신났어 막 손물라 그래요 좋아서.. 배 만지는 거 싫어한다 하잖아요. 만져볼게요. <웃음> 뒷다리 들었어. <웃음> 뒷다리로 찰나고 막 들었다. 알겠어안 <웃음> 안 만질게. 뭐지 커졌어 체리보다 더 커진 것 같지 않아? 네 악수 선이 악수